아, 이번에는 특별히 그 메타벌스 관에서 필요한 어, 최고의 기술들. 아, 그 스크린 기술, 비디월 기술, 버츄얼 아, 기술, AI 기술, 그리고 스크린들이 여러 개 연결해서 동시에 하는 아이 월 기술, 비디월 기술, 파사드라고 그러죠. 그 전부 선보이게 됩니다. 여러분 오셔서 메타버스